그 코사인을 먼저 증명할건데 이렇게 생긴 원이 있잖아요 어, x0 플러스 마이드로군 1 그럼 이제 여기 알파와 베타가 나타냈던데 음, 이렇게 한게 알파 이렇게 한게 베타예요 그럼 이 점을 a라고 두고 이 점을 b라고 두면 a의 답대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어, 네, f 이, n d t 코사 carbag after 인 o 타 k i e Tommy, s h e i e t o o i n d t i t s c 라고 하면 g n I don't think i t a car. I don't t h i n a car. I don't think it's a car. I don't t 과 i n k it's a 이 a r I don't think it's a a r I don't t i n t c o n c I n i a 요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A, B에 대한 기를 먼저 구해보면 그 B에 X다프로 더 크니까 b x 다프에서 A에 x 다프주고 코사인, 알파? 네 이제 그 사인 그걸로 띄는구나 C로 X, y 다는 A가 크니까 사인, 알파에서 사인, 베타 이렇의 제곱은 같다 이 1,0인 점과 이거의 차이니까 x 다표가1더크니1 코사인, 알파, 베타의 제곱 더하기 전체 제곱 더하기 그사인의 알파,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램 그렇죠. 네, 이거 이제 여기 담겨보면 코사인 제곱의 베타 2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은 1 배기 이 네. 코사인 알파 베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알파 베타 음. 이렇게 그리하면 사인의 제곱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음. 그런데 이제 면 음. 얘랑 얘는 사인 제곱 알기 사인 제곱 거기 사인 제곱 얘는 이두개 점일로 가도 이것도 2개 더하면 1로 가고, 이것도 2개 더하면 1로 가니까 2 사인 알파 이, 이랑 이그 식이 따라 보이2 0이 200과 이0 0과 400과 5이0과4 0 0이5 2이과 500과 500과 5 0이이5이0이이0이과5이0과5 0이과 500과 500과 5 0이과 500과 이0 0과이0 0이 500과 500과 5이이과이이0